주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임 되하소서 내 안에 내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귀를 밝히는 빛이 되시니 말씀이 날 붙드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속한 소망이 주의 영광 조비는여그 놀라운 사랑 오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을 밝히는 빛이 되시니 주의 말씀이 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